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아. 어? 싱크폰 떴대. 알려줘, 알려줘. 너구리 알려줘. 아, 그렇구나. 아, 씨. 안우절이라서. 아, 아닌데, 근데 너구리가, 너구리가 거짓말에는 아닌데? 너구리가 거짓말할 친구가 아니에요 아 이거 일리있는 말이다 7189 9618 7189 9618나 해본다 너 이거 만우절 거짓말이면 안돼 나너 믿고 하는거다 7189 7189 9618오 역시 너구리는 믿을만하다니까 내 믿음만 하다 그랬잖아 쟤는 거짓말할 애가 아니야 아, 절대 너구리는 거짓말할 애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근데 뭐 굉장히 뭐 화려한 그런 보상은 아닌데 그래도 뭐 소소하게 나쁘지 않아요